나우나 선생님도. 예예 예. 황신넷 어, 예, 예. 씨부터 시작해서 김희의 뭐 어, 원미희경 씨도 있고. 했었고요. 네. 김완선이 하고 어, 하여튼 그치. 인순이 하고. 아. 현역 62년차 미용인. 커트 20만 원이에요. 원. 이요 빠만해. 금년에 5, 5만 원으로 올려서 45만 원 받고 있어요. 제가 118번을 나갔대요 아.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미용이 대단하죠. K-콘텐츠와 함께 전세계에 나가도 우리 미용인들이 정말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현역 62년차 미용인 현역입니다. 송부정 선생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웃음> 주노해와 아카데미 직핵이 어떻게 되시죠? 근데 그냥 저는 그냥, 그냥. 예 깡패가 돼서 <웃음> 아무도 안 건드려 <웃음> 예, 아무도 안 건드려요 <웃음> 그러니까 예. 한 5년 전에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음. 생각으로 들어갔었는데 손님들이 네가 우리 집으로 올래 아니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갈까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웃음> 그 손님들도 그냥... 한 40년 된예 그러니까 그러, 그분은 딴데못 가요 40년간 내 머리를 만졌는데 다른 분은 못 만지죠 음. 예 제가 아는 연예인들도 되게 많던데요 예 연예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웃음> 예. 요즘은 그냥 제가 편하게 살려고 연예인들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아, 그분들은 자기 시간 시각... 새벽 2시도 해야 되고 막 새벽 5 시에도 해야 되고 이러는 문제 때문에 제가 요즘은 해 주진 않고 그냥 전화 통화만 하고 삽니다. <웃음> 제가 아는 분만의 전 국민이 다 아는 나우나 선생님도 예예예예 예, 예. 예, 황신혜 씨부터 시작해서. 김희애뭐어 언니 원미... 얘씨도 했었고요. 예. 아, 예. 그리고 완선이가 다시 나오던데 예. 김완선이 하고 오... 하여튼 인순이 하고 오... 아, 오래 하면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머리 만지면서 한두 시간 하는 거니까. 예. 뭐... 많이 친해지죠. 언니 동생 할거 같아요. 근데 언니라 소리들을 안 하더라고요. 아, 늘 그냥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선생님. <웃음> <웃음> 야, 이 올린 머리에 장인이고 조금 전에도 제가 여기 일찍 와서 5층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장면을 봤는데요 막 웃음꽃이 확하면서 학생들이 거의 손녀, 손주 <웃음>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 선생님 좋아하고 음, 또 배우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덕분에 제가 젊어지는 거죠 뭐 음, <웃음> 나이를 모르겠어요 62년 차신이요니최소 <웃음> <웃음> 62살보다 아니, 많으신데 도대체 지금 사람들은 <웃음> 이제 대 졸업하고 뭔가 우리 때는 시대도 어려웠지만 그 중에도 우리 집이 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네.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그냥 미용을 시작한 게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한국전쟁 후에 네, 되게 어렵고 아직 경제가 발전하기 전이에요 계산해보니까 50년대 말부터 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있었던 시절 태어나기 전입니다 <웃음> 저도 나중 있는데 그때 미용인 지금 같은 헤어 디자이너 대접은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는 뭐 미용사라는 명칭보다도 일단 여자들이 직업을 가지면 네. 안 좋게 생각했어요 교편 생활하는 거 외에는 아. 여자들이 직업을 가지면 그건 그냥 함부로 내둘는다는 생각에서 직업 자체가 이렇게 그냥 제대로 일반화 되지 않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니까 인제 친정 할아버님이.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 와세다 대학을 나오셨어요 일본에 가셔서. 그분은 신문물을. 이렇게 받아지드리신 분이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용실 가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미용을 시작하니까 미용이 뭔지 몰랐죠 저는 음. 그럼 몰랐는데. 이제 우리 지금 살아계시면 한 백오십 세가 넘으실 것 같아요 그러신 음. 분이. 이제 기술을 배워라 그러셔서 나는 막 쇠로 두들기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기술인 줄 알고 나는 기술 안 배우겠다고 막 엉엉 울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용... 고등학교 간 것이 한이 되는데 정화여자고등기술학교 지금은 대학이 됐어요, 단과대학이 됐어요 네. 정화여자고등기술학교를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1년 과정이라고 그러시는데 고등자 하나 보고 광고가 요만하게 나왔었어요 음. 근데 그걸 오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기술을 배우라 그러시는데 고등기술학교 어, 고등자가 있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1년 과정이다 그게 기억나세요? 딱 가서. 기억나죠 오. 뭔지도 모르고 오. 들어갔는데 네. 뭐막 재료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받긴 받았는데 교실이라고 들어갔는데 숯불 담아놓은 화로가 여러 군데 있어요. 화로가 여러 군데 있는 어. 거예요. 어. 화로에다가 이제 아이롱을 집어 넣는 음. 거에 쇳덩어리로 된 네. 아이롱을 집어 넣는데 집어 넣으면 이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니까 끝은 땀 닳고 여기는 덜 뜨겁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옆에다가 막 무리에 헝근하게 해갖고 타월을 하나씩 전부 다 갖다 놓더라고요 걸레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식히는 거예요 음. 과학적으로 뭐몇 도에서 뭐 지금은 그렇게 되지만 네.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뜨거운 열을 또코 있는데도 이만큼 갖다 대가지고 <웃음> 내가 열을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웃음> 근데 이제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학생이 무지 많았어요 그래요?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옆에서 누가 턱쳐가지고 <웃음> 나온 편이잖아요. <웃음> 입, 입하고 코가 동시에 이러고 되었었어요. <웃음> <웃음> 괜찮으시네, 지금. <웃음> <웃음> 그런 적도 있었고, 한, 나중에 그 창립하신 그 권정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몇 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거기에 그 양반이 계셨는데 그 양반이 같이 계셨는데 그래서 누구요? 그랬더니 이순자여서 그때요? <웃음> 예 거기에? 우리 교실에 있었대요 그데 내가 교장선생님 그런 줄 알았으면 미리 순자언니 순자언니 하고 따라다녔을 텐데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고 그냥 웃고 그리고 말았어요 그럼 그때는 결혼 전이었겠네요 어린... 어린... 어... 연인이네 근데 그 이후에 그 이순자 여사님 머리 하셨잖아요 <웃음> 어, 얼마나 하셨어요 어, 한 달에 한 번씩 연희동으로 음. 갔었어요 음. <웃음> 내가 이 날짜도 시간이 안 되고 이 날짜도 시간이 안 되고 음. 그러니까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음. 그비선지 누군지가 그쪽에서 여기 시간을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저는 그렇게 그쪽 시간을 다못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갑이다 갑 그렇게 했어요 <웃음> 깡패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웃음> 아지 말고 그래요? 어. 그래요? 저 그럼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요 그거. 내 기술 갖고 재발로 어. 갔는데 음. 그 우리 차가 딱 들어가면은 네. 거기 보초 서는 사람들이 무사 통과였어 팔사팔0 음. 그다 <웃음> 기억하시네. <웃음> <웃음> <답을 좀 웃음> <웃음> 예. 야. 진자여사머리했던 뭐 에피소드 잠재밌고그 나훈아 <웃음> 선생님 연배가 어떻게 되죠? 동생. 나훈아 선생님이 저보다 3살 아래예요. 아, 네. 예. 어. 3살 아래예요. 예. 근데 얼마나 그러면 그 나훈아 선생님 머리 37년 뭐한 가도 가도네 그분도 대단하다. 진짜. 어, 그러니까 와. 나한테 큰소리 치는 게 내가 어디 가서 요금도 자른 적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거까지 모르고 지난번 집에 잠깐 있을 때그 네. 집에 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가위 그거 얼마 주면 사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몇 십만 원짜리도 있고 몇 백만 원짜리도 있는데 내 거는 백만 원 조금 넘나 봐 그랬더니 매제가 있어요. 그럼 네. 매제가 있는데 틴닝 가위가 아무렇게나 잘라도 표시가 안 나니까 음. 그러니까 그냥 틴닝 가위 사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요즘은 연락이 없어요. 본 괜히 집 잘라 준다고 괜히 잘 잘라 주시지 왜 자기 가족이 잘라요? 뭐뭐 뭐. 편하니까 오지 않아도 되니까. 아. 의 어. <웃음> 장인이시고 아까도 아카데미에서도 올림머리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어렵죠? 어그사람이 두상에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헤어스타일에 맞춰서 올린다는 게 어려운 거, 전혀 뭐, 모르니까 때와 어, 장소도 예. 가려야 되고 네. 얼굴형도 가려야 어. 되고 전체적인 체형이 어떤지 음. 뭐 이렇게 하면 목이 갸름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두상이 뭐 납작한 사람도 튀어나와 보일 수 있다 음, 음. 사람 불록 나오게 하고 툭 튀어나온 사람 쑥 들어가게 어, 보이게 하고 커, 커 보이게 하고 이렇게 예. 또 얼굴 큰 사람 작게 보이게, 예예 예. 어, 그게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럼요. 매뉴얼대로 되는 게 아니겠네요. 감으로 하는 거고, 경험, 많은 노하우가 네. 있으시겠어요? 기본적인 걸 배우는 네. 거죠. 여기서는 네.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감성이 또 따로 음, 있고, 음. 또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얼굴이 길다 짧다 해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본인의 감성이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요즘 미용 배우는 친구들한테 제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네. 기본적인 거는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만 너희들 감성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아, 그렇기 야,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들을 믿는다 음. 기본적인 거 여기서 배워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너희들 감성에 맞 갖고 있는 감성을 발휘하면 음. 훨씬 더 나보다 좋은 기술로 해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죠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뭐든지 기초 기본이 중요한데 네. 자꾸 이렇게 빨리 가고 싶어서 기술만 빨리 배우고 요령만 배우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후배들에게 기본기가 탄탄한 부분들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음.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되고 네. 어째 되고 영국 가서 공부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다가 다시 한국은 한국 미용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음. 기본기는 정해져 있지만 음.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한테 어울리는 거 그것도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또 달라요 음, 똑같은 동양인이어도 네.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또 다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음. 것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게 음. 제대로 기초공사가 안돼 있는 데다가 집을 짓게 되면 집이 아. 허물어지듯이 그또 마찬가지죠, 기술도. 어... 또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들어가서 네. 몇 개월 동안 있는데, 네. 기본, 기초적인 걸간 거예요. 음... 그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 우리가 20년, 20년 이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길 왔는데, 음... 어떻게 이 여기서 또뽑야 되느냐고. 그랬는데, 와서 교육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때? 네. 이십 년 차에 처음에는 막 기분 나빴지만 예, 그때 깨달은 예. 기본기가 이렇게 기본은 그날의 문화랑 상관없이 그 기본인 거다라는. 그리고 어. 미용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음.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어. 예 그때그때 그때 흐름이 다르니까 음. 우리는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자체가. 그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담아내는 그릇이다 미용이 그래서 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입어도 네. 헤어가 마땅치 않으면 그냥 또 엉망이 되는 거고 저도 방송을 하고 어, 이미지 메이킹 이런 그 강의도 하고 할때 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헤어거든요 음, 어디서 책에서 봤어요 그사람의 이미지의 70%를 좌우한다 맞습니다 예, 화장보다 옷보다 네. 더 중요하다 예.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얘기가 아주 귀한 행사를 가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뭐 이러면 미용실 가야잖아요. 옛날에 제가 음. 시작할 때는 다들 뭐 행사가 있거나, 네. 어디를 가거나, 이럴 때 머리를 했는데, 음. 요즘은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가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아, 예. 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아,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을 하고 어, 정신건강에도 네. 좋겠어요. 예, 그럼요. 음, 근데 어쩌면 그렇게 그 말씀을 맛깔지게 재미나게 하세요? 기... 지금은 그냥 하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웃음> 어, 아주 젊은 친구들 손주들하고 대화하는 모습도 너무 유머러스 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젊으니까 네. 우리 때는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하, 그러니까 예나 때문에 이걸 안하시는 그거 절대로 근무리에 우리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다 젊어요 네. 활기차게 영업하는 사람들이고 샵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 파트별로 뭐 컬러링은 이 선생님 또뭐저 스타일링은 이 선생님 컬러 또컷 누구 막 이렇게 갖고 많은 데서 음. 그러니까 다 준호에 배출된 선생님들이죠 준호의 어. 역사가 있으니까 아, 그런 생각이 드네 이렇게 저희 그 어머님,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그 네. 저희 누님이 다섯을 낳고 형님이 셋을 낳고 내가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게 모임에 오면 그냥 빵빵을 해요. 네. 아이 삼대만 가도. 네. 제 모이면 제자 제제 제자, 제자, 우리 제자도 너무 좋고. 아니, 오와 김효석 어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자면 네. 제자가 이번에 이거 김효석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과연 내가 제자가 어떻게 되나를 생각해 보니까 일 네. 세대가 람미회라고 있었어요. 아, 옛날에 람미회던미회가 되었고 예. 조해자 선생님이 이 세대였고 아, 지금 얘네들이 삼 세대가 3세대. 되는 거 같아요. 자식, 손자, 증손자 <웃음> <웃음> 제자들이 삼대도손 대로. <웃음> 어, 야. 그 최근까지 그 쇼도 하시고 해외에서도 막 하시고 그랬죠. 해외에서 많이 학던거 예. 같아요. 예, 예. 제가. 그런데 나갔다 오면 예. 나는 몇 번째 갔다 뭐 이런 거다 기록들을 하나 본데 예, 예. 저는 그걸 모르고 건달같이 왔다 갔다 했어요 <웃음> 네, 그래 가지고 네. 몇번 갔다 왔는지 예. 모르고 그냥 자주 나갔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네. 제가 118번을 나갔대요 아, 118번을 110... 나갔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걸 이것도 몰랐는데. 와. 검사한테 불려갈 일이 생겼어요. 네. 돈을 먹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음. 그 사람이 회장이고 내가 부회장인데 네. 부회장 보고 증인을 서달래는 거예요. 네. 네. 돈 먹은 거본적 없다고 돈안 어. 먹었다고.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경찰청에 불려갔다가 검찰청까지 이제 음. 불려갔어요 음. 그랬더니. 검사님이 앞송 부자 씨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음. 시자 붙여도 어색해. 아, 선생님 <웃음> 소리 만들어서 <웃음> 원장님 소리도 어색해. 옛날에 그 식구들 많아도 전부 선생님이라 고 그랬지. 원장님이라 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검사님이 딱 컴퓨터를 열더니 아 송부자 씨 전과가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예 예? 그랬더니 관세법으로 관세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네요. 79년도에 일본을 가서 네. 이제 유학을 떠난 거죠. 음. 일본을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서 우리 직원이 9명이었어요. 음. 79년도에. 네. 근데 그때는 국산 드라이어가 제대로 안 나왔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선물로 하나씩 준다고 이제. 아, 일곱 개그 그것도 박스채로 가져 갖다 줘야지 기분 좋을 텐데 짐이 너무 많으니까 네. 박스는 다 버리고 어. 그냥 드라이어만 빼에다가 음. 미련스럽지. 우리나라에서 여권 받기도 힘들었어요. 네. 여권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때 박준 씨하고 같이 떠나려고 그랬는데 박준 씨는 여권이 안 나왔어. 우리만 나와가지고 우리들끼리 떠난 거야 그냥 남자 한명 섞이려고 그랬는데 못 섞이고 그냥 다들 떠난 거야. 근데 그 샵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아이들한테 인사한다고 그걸 미련스럽게 관세법이 뭔지 를 알겠어요 뭐 손님들이 뭐, 밥 먹듯이 정말 외국을 드나드시는데 여행을 음, 음. 그렇게 가시고, 여름 닥치면은 손님이 없었어요. 거의. 해외여행 가시니까. 전 나가시니까. 또 추울 때는 또 따뜻한 나라로 가시는 아군님이 없죠. 제가 미용을 잘해서 요금을 많이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뭐채올려면 올려야지. 지금, 지금 얼마 받으세요? 커트 20만 원이에요. 빠바는 금년에 5년을 올려서 이십만 원이 됐고. 에, 에, 에, 에. 파마도 금년에 5만 원 올려서 45만 원 받고 아, 있어요. 원래 뭐라고 말랜 말아. 에이. 아니 그거보다도. 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나한테 머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다 젊은 사람 찾아가고. 어. 그러니까 단골손님만 오시니까 아, 그냥. 아, vip 분들은 뭐 이제 중독이 되셔갖지고딴데못 가시겠네. 그니까 아. 내가 손님을 손님 오시면 서비스 잘해야 되는 거 당연한데. 네. 그냥. 손님을 중독을 시켜라 <웃음> 중독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40년 50년 단골이 있으시네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헤어드라이기를 딱 열었더니 이제 그 안에 득 나오니까 예, 그냥 미... 가방 열으래요 예, 예. 딱 끌고 가더니 밀수가 답을... 돼버렸어 그냥 이건 뭐~ 그래서 이거 저희 직원들 하나씩 주려고 샀는데 손님들이 뭐~ 그런 거 많이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워낙에 멋쟁이들이니까 뭐~ 명품 하나 정도 집어가지고 오시지 이 양반들이 허접스럽게 드라이어 뭐~ 열 개씩 이렇게 가지고오시는분 없잖아요 그~ 벌금형을 벌금형 받았으니까 정과 정과가 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봤더니 그~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백 열여덟 번 나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편물로 출국 금지가 왔어요. 예. 경찰청에서 음. 그래서 이제 다 얘기 끝나고 <웃음> 아니, 그래서 <웃음> 어. 검사님 저 하나 <웃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어. 래예 물어보세요. 래 출국 금지를 시키셨어요 음. 저는 막 뉴스에서 보면 막 출국 금지 범인들 막 이상한 사람만 아, 출국 금지 그, 시키는 드라이, 걸 봤어 그, 근데 내 신혼 조회를 해보니까 118번을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 사이에 이, 이 여자가 아,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아. 출국 금지를 시킨 거래 제가 그랬어요 핫도 어, 들락날락하니까 또 나갈지 모르니까 못 나가려고 <웃음> <안 나갈지 웃음> <안 웃음> <웃음> 아니 한동안 <100여> <웃음> 그때 당시에 와와 116번 근데 놀러 간게 아니잖아요 다 일하러 가신 예, 거예요 끝내고 하루 이틀은 좀 관광을 관광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못했어요 어... 그 하루 이틀 사이에 한국에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국을 들어서뭐 음. 여수 같은데 뭐 부산 같은데 이런 데는 음. 다 비행기로 그땐 ktx가 없었죠 그렇죠? 제가 영업을 6시에 끝냈었어요 4시부터 손님을 안 받아야 6시에 끝나 근데 그먼 데서 온 손님도 절대로 안돼내 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김포공항에 가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서 세미나를 미용인들은 저녁에 늦게 하거든요 세미나를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거는 밤기차를 타고 침대칸을 타고 자금, 자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예민해갖고 잠못 자죠 아이고. 근데 다섯 시 반에 모델을 사오십 명 들어닥치는데. 그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을까 싶어. 그그 다음날 그 거의 밤새가 올라오셔서 다섯 시부터 또 사오십. 시반이 년간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뭐 계속 동 하시니까. 음. 접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나이 팔십에 음. 자꾸. 네, 그러실 수 없는 게 지금도 있어. 사람이. 찾아오시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또 보니까 좋아하시던데요 즐겨 하시고 재밌어 하시고 그렇죠? 늙은 티안 내려고 기분 맞춰 가면서 가르치니까죠 뭐. <웃음> <웃음> 그럴 재밌어. 수밖에 없어요 네. 어, 그냥 한번 방문했어요 아무 예, 준비 없이 예, 예. 어, 그냥 제가 아는 상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예. 파도 파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62년을 해오신 그 미용의 역사와 에피소드 이게 또 네. 대한민국 미용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을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내려놓을 생각만 하고 네. 이렇게 숙명여대에 12년간을 있다가 떠날 때 네. 기자가 화장품 신문인가 거기에 김하영 기자라는 사람이 쓴 기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떠날 기점을 알고 미리 떠나는 거는 정말 뒷모습이 아름답다 음.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음. 제가 이렇게 오래 할줄 몰랐죠 제가 <웃음> 그만큼 노력하시니까 계속 공부하시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그 연구하실 때 계속 공부하시잖아요 예. 어느 쪽에 좀 관심 있으세요? 헤어 쪽에 집중하시고 좀 연구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특별하게 뭘 기준으로 지금 연구를 음. 하고 이런 거보다도 네. 제가 살아오면서 음. 그 시대의 흐름이었, 흐름이었다든지 음. 뭐 이런 것들을 가끔 한 번씩 생각하게 돼요 맞아 맞아요 네, 요즘 레토로가 유행이어서 지역에 어딜 가면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사람들이 팍팍해요 헤어도 헤어도 30년 전에 막 빨간 머리 노란 머리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빨간 머리 물을 염색을 해가지고 다루었던 모델들을 제가 다행히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어.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찍지만 그때는 카메라가 없으면 안될 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을 들여서 그짓하다 보니까 돈 없지. <웃음> <웃음> 날잡아 시... 사진 찍고 모아놓으셨네. 다 컬러링 해가지고 오. 사진 찍고 뭐또다 예. 그런 사진들이 남아있더라고. 그걸 인스타에 지금 올리고. 예. 저도 봤어요. 예. 근데 요즘 스타일이에요. 그런. 신기해요. 재밌는 거예요. 요즘 오, 스타일 30년 전 스타일이. 예. 딱 맞네. 레트로가 예. 좀 돌아오고 있는데. 그두 바퀴 하신 거잖아요. <웃음> <웃음> 두 바퀴. <웃음> 6 0년이니까두 네. 바퀴 돌리셨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어. 한번 경험과 힘든 걸두번 경험 그래서 거. 늙어서 공부했어요 저는 어. 지금 안 보이던데 서울역 비스듬히 이쪽 남영동 쪽으로 건너편에 수도학원이라고 있었어 맞아요 예, 거기서 검정고시 아. 제가 무렵에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예. 교수님 될수 있나요 아니죠. 어. 그 위로 올라가 올라갔겠죠. 아, 대학도 나오시고. <웃음> 아. 하긴 그 송부 선생님 연세에는 공부하신 분이 많지는 않죠. 특히 여성인이 네. 음, 늦깎이로 공부하셨제못 배운 게 되시고. 한이 돼가지고 음. 70년 10년대 초에 음. 이태원 외인주택 안에 들어가서 96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거기서 미용실을 할때 손님들이 막날 찾아오는 손님이 아무리 올라가도 큰 집들만 있지 미용실이 안 보인다고 완전히 200평 뭐이대지가 200평 300평 되는 집들이니까 음. 근데 거기 무슨 배짱으로 거기다 미용실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래도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너무 떨렸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미용실 안에서 하는 영어는 딱 한계가 있어요. 그냥 뭐 언제 한국 언제 들어왔니? 언제 되돌아갈 거니? 샴푸 해야 되니? 린스도 할 거니? 뭐그 정도 밖에 얘기할 게 별로 없으니까 더 이상 나오면 은 그냥 I'm sorry. <웃음> I'm sorry. <웃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스테바이가 손님 샴푸를 하는데, 그땐 마담이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너네 마담이 몇, 몇살 정도 됐니? 그래들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몇살 정도 돼 보이니? 그랬더니, maybe, 그러더니, 스물다섯 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서른여섯 살이었거든요, 제가. 기분 그, 좋으셨겠어요. 그게 이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서른 여섯 살인가 일곱 살인데 스물 다섯 살로 봤요 서양 사람이 보기에는 동, 그냥 동양 얼굴은 동안이니까. 조그만 여자가 음. 뭐 그냥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봤겠죠. 근데 아니에요. 그 이튿날 일본 여자. 일본 여자도 영어로 해요. 네, 일본 말은 네. 못하니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다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음, 음. 어저께 스물 다섯 시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웃음> 이 사람은 몇살 정도 5살. 돼 네. 보이나 싶어 너는 내 나이가 얼마 정도 돼 보이니? 이랬더니 아마도 36? <웃음> 36 그러는데 기분... <웃음> 내 나이를 딱 맞추는데 도 동... 그 센스가 없네 예,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그러면서 샴푸 하면서 또 이제 샴푸가 다 끝나가니까 기미보리차 하니까 <웃음> 기미보리차. 얘가 긴장을 해서 미국 사람 머리 만진 샴푸 한다는 자체가 지금 말 시킬까봐 겁나 죽겠는데 음. 기분을 알아듣겠는데 김미 보리차 하니까 보리차가 뭔지 모르겠는 거. <웃음> <웃음> 영어의 보리차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 한국말로 생각 하 하고. 선생님. <웃음> 보리차. <웃음> <웃음> 선생님. 이 영어로 구해요 <보여요? 웃음> <웃음> 보리차. 그거, 그거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아, 이야기예요 아, 선생님 아주 조그만 소리로 선생님 보리차가 뭐예요? 보리차잖아 보리차 보리차. <웃음> <그래>, 뭐예요? <웃음> <웃음> 보리차 아 이렇게 아, 아, 어, 예, 다 나오네요 뭐, 마지막으로 제가 네. 기사 한게 떠올라서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2000년도 기사들하고 검색하면 2000년 2년 <웃음> 기사가 있어요 거기 아. 앞으로 미용실은 그러니까 22년 전이죠 미용실은 어, 단순히 그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클리닉을 하고 케어를 하는 네. 지금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 <웃음> 그 당시에 예, 아 2000년에 안 그랬나 봐요 안 했죠 2000, 안 2000년도가 아니겠죠 2000, 2000, 2000년 기사에 그렇다라고어 예. 어, 앞으로 내가 와야 된다니 지금 예. 그걸 예견을 하시고 음. 어, 말씀을 하신 거네요 모르겠어요. <웃음> 앞으로 20년 후는 어떻게 될것같아요 <웃음> 이제 82년 차가 되셨을 때 <웃음> 앞으로 20년 후에는 아마 폼을가정해서 많은 문제가 올 거예요 커트라든지 음. 또뭐 스타일링이라든지 그런 거는 미용실에서 안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발달이 된다고 해도 예, 예. 이 10만 개 내지 12만 개 되는 머리카락이 한 자락이 어디로 오느냐에 따라서 어, 달라지는데 현재라고 어디로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 예 와, 그런데 이거는 AI가 못해요. <웃음> 그래서 저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기형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보따리 중에서 요만큼 풀어 놓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시간이 되면. 다 풀어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웃음> 아, 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워크숍 갔을 때 예. 엄청 재밌었는데 그, 그 얘기를 하루도안 해주시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그냥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날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 그냥 그... 해외 그 나가셨을 때 했던 에피소드부터 해서 다 기억이 나요. 그 다. 그 그... 기억 남는 거는 이건 다음에 한번또 찍죠. 그 예술전당 의 어. 쇼를 못 하게 해가지고 그, 그 미용이 예술이 아니라는 예, 예술로 소화시킨 것부터 해서 아,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 있을 때 시작해서 해가 졌어 50분, 50분 <웃음> 그러니까 아마.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웃음>